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이게 뭘로 보이실까요? 바로 여기가 혀입니다 여기가 원래 목젖이 있어야 될 자리겠죠 그리고 이쪽은 뭔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다 잘라냈죠 목구멍을 이렇게 살벌하게 도려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만나러 왔을까요? 어, 바로 큰 수술을 했는데도 숨 쉬는 게 오히려 더 무흡증이 더 심해져서 어, 양압기를 쓰라고 했는데 도저히 쓰지 못해서 적응도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목구멍이죠. 아까 이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뽕 완전히 뚫어놨었죠. 이분은 이 틈이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꽉 막혔어요. 그러면 분명 여기 뽕 뚫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도 화요일 가드하고 좋아졌습니다. 이유는 여기로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멍은 밥 먹을 때 쓰는, 물 마실 때 쓰는, 말할 때 쓰는 구멍이잖아요, 이 구멍은. 숨은 저 뒤로 다녀요, 뒤로. 근데 왜 여기를 뚫었느냐. 이게 일반적인 목구멍의 형태죠. 왜 일반적인데 왜 코를 굴까 보면, 이분의 혀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 뒷벽, 목에 붙어 있는 이 뒷벽이 보면 가깝게 붙어 있죠.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은 일반적인데 혀가 내려오면서 여기를 꾹 누르니까 이런 호흡 상태가 되버리는 겁니다. 이분도 보면 여기가 답답하죠? 목젖이 이렇게 있고 저 뒤로 목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럼 커다란 혀가 더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니 자는 동안에 쭉 내려가서 눌러버리니 숨이 잘안 쉬어지는거죠 이분은 와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목젖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목젖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오랜 세월 하면서 이 목젖이 이혀 아랫부분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쭉 늘어나기 때문에 몇년 동안 또는 몇십 년을 계속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구리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바이오가드하고노프로블 음, no m 문제없습니다. 분명 여기 다 도려내자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수술을 두려워해서 안 했습니다. 이분도 보면 목젖이 이렇게까지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보통 목젖 이만 합니다. 근데 이만큼이나, 지금 둘, 이만큼이나 늘어났으니까 이분도 엄청난 코골이 경력자겠죠. 근데 단순한 코골이. 이런 코골이는 절대 이렇게 안 생깁니다. 이런 목젖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숨이 아래로 빨려 들어간 그러니까 이 목젖이 아래로 쭉 끌려 내려가는 기도 협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고는 할수 있습니다. 목젖이 이렇게 늘어지고 기도가 이렇게 좁아도 이처럼 깨어있을 때잠 자지 않을 때는 숨잘 쉬고 이렇게 숨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쉽니다. 그냥 편하게 숨, 아무 문제 없이 쉬고 있는데 왜 여기를 도려냅니까? 왜이 이렇게 이다 도려내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걸 이렇게 다 잘라내면 삼킬 때 이게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한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미세한 틈이 잘못해서 딱 생겨서 기도로 톡 들어가 버리면 살아들린 거죠. 보통 사례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하신 분들이 국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수술하면 왠지 좋을 것 같지만 음, 생각보다는 고생한 것에 비해서 부작용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왜 재, 재발을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아, 흉터가 점점 살이 자라나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 수술한 지 20년 됐대요. 안 내려와요. 근데 왜 재발했을까요? 이게 주범이 아니고, 이 혀가 그냥 이 사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목 벽하고 혀하고 만나버려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붙지 않게 떨어뜨려 놓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양압기를 써서 이 공기 벽을 친다는 건데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죠. 혀가 얘하고 일정한 거리만 두면 됩니다. 그거를 입안에 착용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떨어뜨려주는 거고 이 기구는 입 안에다 끼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만들어서 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단지 그냥 입 안에 끼면 다 효과 보는 것도 아니고요. 턱을 앞으로 당겨야 되는 이유가 혀가 늘어지는 만큼을 고려해서 당겨주는데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데이 기구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술은 이럴 때 하는 게 아니고요. 편도가 이렇게 커서 기도를 꽉 막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불편해요. 숨쉬는 것도 불편하고 뭘 마시기도, 뭘 삼키기도 불편할 정도로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일상에 지장이 있을 때 수술을 먼저 고려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수술은 웬만하면 맨 마지막에 하다 하다 안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수술이어야지 아, 내가 귀찮아 매일 어떻게 저걸 끼고 살아 그런 마음으로 수술터 덜컥했다가 아. 낭패를 보신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혀가 목구멍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된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코 이 목젖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 수술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